페이웨이 벙커에서는 이렇게 뒷땅을 치는 퍼덕이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페이웨이 벙커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이제 불안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불안감보다는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한 클럽 길게 여유 있게 클럽을 가지고 와서 클럽을 짧게 잡으면서 그만큼 발을 묻어준다 안쪽을 특히 묻어주세요 그리고 체중을 약간 6대4 정도 왼쪽에 실어두는 겁니다 6대4 정도 실어두고 공의 위치는 가운데 혹은 살짝 오른쪽 오른쪽에 두시고 그 다음에 치는데 멋있게 친다는 생각보다는 첫번째 탈출이고요 두 번째는 그린 앞에까지만 내가 보낸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웨이 벙커에서도 이 공식을 잘 외우셔서 꼭잘 탈출해서 플레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